일단, 급하게 하지 마. 너 잘하는 거야. 형, 상대한 거리지 말고. 압착이 있어 압착이. 상대한테 거리지 마요. 아예? 형, 거리 맞춰 거리지 말고. 야, 압착이 너라. 압이 압착이 넣어 러쉬브 그대로만 해요. 그대로만. 잘하고 있어. 안 다리 안다안안다리 발차기 좋아요. 감차 말고. 와. 갈좀 올려요. 너무 내려가요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너네. 그냥. 그이렇 이거 잘하고잘 나이스. 아들 내리지 말고! 무릎, 무릎! 무릎, 그렇지! 나이스! 하나 나이스! 나이나이설대나나